double 이턴 뭐라 캐겠는데 여기 중을배 grenade 중립에 뭘짤 아이고 설을 타고 계시네요 <웃음> 합리화 어었고요 패스 빙하나 빙대기 우리 중중이 많아요 야, 돼, 우리. 저기 패스 드음 중으로 빙 찌른다 꺼로하나 <웃음> 뽀로 못잡았다 중단층, 중단층, 중단층, 중단층, 중단아 중단층, 중단층, 중단 어허허 <웃음> 패션도 똑같은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미사일 저장 안했다 패스팅 하나 핑두개 저기 패스 되게 듣기하네 인턴 누구였지 중 안나왔음 아직 짧게 올렸다 패스 안했음 저프레이징 쓰나? 어, 어, 어. 이층포잡으셨나 <목소리> 중2층아이 패배하였습니다. 진짜 저기 우리 그큰 잡배 가신 작설을왜안 하실까? 작 뚫고 이층 먹고 있으니까 언덕 봐주고 있고 작을 가면 되는데. 안 가노. 큰한. 들어왔나? <놀라> 아군이 설치되었습니다. 음, 음. 어이, 왔다, 더, 더, 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샴핀 한게 저기 패스 거의 없는 듯 되게 느게하네요 이제 중난거죠지아 예, 꾸물라는거죠? 꾸물라고요 꾸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냅 형님 오케이 맞아 이 총은 근데 솔직히 스나 드시는 분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총인데 어 제가 지금 컨디션이 배가 아프면 안돼 배가 아플라 그래 2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이상하네 갑자기 전전이 집중 집중. 나이스. 지금 안 보이긴 해도 중우핑, 중튼 우다 이스포! 아 으아, 으아,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났네. 잠깐만요. 아 뭐가 문제일까? 왜 이렇게 집중, 집중이 집중안 돼. 화이팅 화이팅. 아까 오늘 분명히 그러게. 지금 배가 왜. 떡볶이 잘못 먹었나 오늘? <웃음> 커피를 잘 못먹었나? 더블킬 어! 삐살이 삐살이 더블 여러분, 죄송해요. 제가 말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, 좀 집중한다 생각하고 봐주세요. 제가 지금, 갑자기 그, 그, 잘못하면 그 화장실 신호도 올 수도 있거든요. 분명히 오늘 해결했는데, 배가 좀 아파와서, 커피 잘못 마셨나봐. 혹시 시사, 시사, 중이신 분 죄송합니다. 갑자기, 배가 아프네. 고파서 그런 건가? 아닌데, 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약간, 그냥 좀, 아픈 느낌이야, 배가. 커피를 약간 너무, 상거를 막 마셔서 그가 계속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 아무튼 집중하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네. 패스 미안아. 와 저기 근데 패스 안 한다. 이턴 누구야 저기? 이턴 뭐라 캐겠는데 저기? 중얼대. 중을 배. 쭈루베. 아, 양 아, 양각이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진짜 한테 저사람 플레이 좀 신기하다 맞지? 플레이가 신기해 방금 또 중차 그냥 나 상대하고 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중차 오른쪽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좀 천천히 인풋이 있으면 안풋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, 나이스 백거샷 이걸 사네 중 작게 조심! 오! 중래! 큰일배! 큰일배! 어! 망했다 아, 다다 미니 지금 도 미니 지금 노트북이라는데? 오만네 나이스 아, 문... 아 잊어보니까 내내 내 닉네임이 강동석 강력계인데 초범이라 그런가 뭐 이렇게 못 잡겠노 <웃음> 한 전과 한 5범 전과 정... 어, 5범 정도 돼야 잘 잡힐 듯 아무지다무 잘. 또이 사람이다. 아이고, 설을 타고 계시네요. 다 근데 그니까 저분이 핵이 만약에 아니면 저렇게 하는 플레이가 공방에서 좀 아쉬울 수 있어. 그니까 의심을 많이 당하겠다 저 사람. 그니까 개도를 아예 안 오니까. 폭탄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안전빵인데 너무 안전빵이야. 돌격이면은 찌만도 한데 아예 안 오니까 그죠. 저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의심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. 올라가자 오케이. Okay. 올라가자 케이오이2이층케이단단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오이이었케이오 아막이 켜져있구나 큰올비 아까 있었는데 잡았나 그거? 좀 맞네 아 문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어, 키를 최대한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자분하게 집중하니까 킬은 조금 오르네 이제 대각비하나? 빙두개 아, 아. 형은 왜 그러냐고? 어... <웃음> 아니야 지금 신경 쓸게 많아서 그래 내가? 우리 편 캐리를 해야 되니까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맞다. 아하 잡생각이 아. 많구만 오늘 들어왔들다오늘 들어오는데. 어, 들어 뭐야? 아와다 보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아. 아 상대님 안녕하세요. 아, 까초형 아이디가 상주 상진 님이세요? 아, 어쩐지 최근에 많이 어이 습니다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상대로 많이 뵌것 같다 으음 음잘 뛰죠 어메 이층히쓸거 같은데. 여 예, 개피. 이기는 개피. 소리 사람이잖아. 짜 어? 자, 지하다. 지하다. 지하다. 나는 왜왜이 사람 포기 을것 같다. 그래서 여기 올것 같아. 내가 위치해 다 <웃음> 자, 왠지 그 지하실 작빙 까는 게좀 심상치 않더라고. 시간 벌기용 같았어. 음. 오 예스. 어. 맥시멈. 18싸우0는데 메비? 각 동작편 두 명인데 딱설돼 가지고 가야겠다. 천둥이 한 반이었구나. 스피스. 스피스. 아 잡고 졌으면 24킬 아 3킬 시간 되는데. 그래 많이입니다. 오케이. 아저 잡는 저 잡는 클립 달라고 상대방 오신다고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나빈. 클라벨 안 찍이네가 장 많은 듯. 2층 누구 있다. 아, 2층 하나 더 잘. 나이스. 지하로 하나. 적배 적배. 아 일단 조금 감물러왔다 이제. 어 괜찮은 것 같아.